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한가요?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한바탕 놀아볼까? 빨리 움직여! 기꺼이 해주지!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빨리 움직여! 기꺼이 해주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해주지 나의 s 끼가길 d 원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돌아볼까 n a 움직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 기꺼이 해주지! 한바탕! 돌아볼까? 누구부터 으아! 튀겨줄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놀아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먹잇감은 누구냐? 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 기꺼이 해주지!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무슨 일입죠?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도움이 필요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아! 으아!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광석이 부족합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어? 어? 나의 피를 원한다. 도, 도움이 필요한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처리해주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격 대기 중!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얼음먹잇감은 누구냐? 광석이 부족합니다. 누구부터 o 겨줄까음 o 기 d r i n k 누구부터쳐 c Yeah. <laughs>